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스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80년대, 세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겼어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두 번째,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비즈니턴싱. 세 번째, 그, 어, 이거. 이거 다 한번 나올 나오, 때 보세요. 82년, 84년, 84년. 대충통신 그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그 누가 인터넷에 갔는데, 누가 PC통신에 갔는데, 누가 모바일폰에 갔는데. 근데그 다음에 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는 PC통신이니까 언젠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PC통신 하는 사람이 없죠. 인터넷 하는 사람이 있고. 모바일 폰 쓰는 사람은 있는데, PC 도 쓰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번에부터 그렇게 뭐 시시한 거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왜 그거 사라졌어요? 라는 거. 그런 거 알면 왜 오늘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디에 갈 건가? 라는 거에 조금 도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오케이. 인터넷은 우리 다잘 압니다. <웃음> 82년에 시작했고, 근데 그 다음에 그, 굉장한 거 뭐가 생기는가 하면, 97년에, 거의 동시에, 다음에 그, 어, 한메일, 그 다음에 네이버에 서치 라는 거 생겼어요. 근데 실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BC 돈신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80년대, 말에 90년대 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인터넷 유저하고 PC 돈시 유저하고 비교하면 대충 한 가볍게 다섯 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PC 돈시가 많은 거고 인터넷 유저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 학교나 그런 데서만 조금씩 어디서 쓰는 거지 그 이상한 거,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거근데 우리는 그거가 굉장한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시중에서는 그거 별로 신경 나섰습니다 근데, 모바일 폰은, 그러면 왜, 그, 그때 80년대 제대로 뭐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로, 그, 컴퓨터하고 경쟁하는 거는 힘든 거죠. 화면도 뭐, 조그맣고, 깨끗하게 안 나오고, 속에 있는 컴퓨터 프로세서도, 손눈도안 좋으니까, 좋으면은, 겨우 그, 메시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조금 보낼 수 있을까 말까 밖에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 다시 조금 이야기하면 80년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계다. 다 지금 우리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다 컴퓨터 컴퓨터 프로세서가 있는 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그현대가 인터넷 유저 보통 그 노트, 요새는 노트북 컴퓨터. 옛날에는, 어, 단말기, 컴퓨터 단말기로 하는 거고, PC통신이라는 거는, 어, 으, 가정용 그 PC가 생기고 나서, 그, 어, 어 쓰는 거죠. <웃음> 잠깐, PC통신이라는 거 옛날에 써보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니, 아니, 아니, 별, 아니, 아니, 젊은 사람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로 그, 보니까, 그, 50대 이상 하고, 그 이하에, 그거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 비스톤신 모르는 세상가 있으니까. 오케이, 애니 97년 다음 네이버. 그니까,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 한 겁니다. 왜냐면, 그, 비스톤신 하는 사람이는 나는 그, 다음에 그, 한매를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비스톤신 회사에서 없었어요. 미국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네이버에 서치 그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같은 면에서 미국에서는 얼마 정도 할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PC 전신이 안 되겠다고 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인터넷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쪽으로 쓰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그거는 우리, 우리 인터넷 하는 사람이, 학교에 있는 사람, 어, 아, 우리 반성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터넷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몇 명이었는데, 82년에. 근데, 뭐 그럼 85년에는 몇명 정도였는데, 인구가. 그, SDN 쪽으로 하는 사람이 다알 겁니다. 우리 그런 조사 한 번도 안 했죠.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실제 지금 몇명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그거 한글 돼요? 안 돼요?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이유는 그거 해봤자 논문 안 되니까. 특히 그 박사과정 학생한테는 인터내셔널 저널에 논문 써야 된다. 그러면 뭐 이거 한글 됩니다. 한는 인터넷에 제안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한글도 안 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그, 그, 쓰기도 어려운 거. 안 하고, PC통신을 하는 거죠. 안다. 그러니까, PC통신, 그, 끝날 때, 어느 쪽으로 모바일 폰에 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는 거예요? 우리 잘 모릅니다. 이, 죄송합니다. 이, 그 통계가 우리 제대로 없어요. 근데 저는 한번그 우리나라에서는 NIA, NIA가 뭐 한국 어? 한국 전산화재 어? 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세계 은행 자료 보니까 이거아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 그 차이가 가볍게 다섯 배, 열배 차이나요. 무슨 말인가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알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다음 날 네버 진행하는 사람은 인터넷 쪽으로 그래도 왔고 근데 그때쯤 우리 좋아하는 거는 우리 그 학교, 학교에 학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KT, 어, 어, 데이컴, 그런 데서 커머셜 서비스 커머셜 ISB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는 한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비지턴신적으로 오는 사람이 왔고 근데 그 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비지신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안 왔어요 그냥 그 어, 어, 모바일폰적으로 그냥 가는 것같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인터넷 유저도 우리가 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많이 스마트폰쪽으로 갑니다. 요새는, 그, 오늘도 예를 들면, 그, 김대영 교수 같이, 그 스마트폰을 갖고 왔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왔어요. 라는 건 보통입니다, 이제. 오케이?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완전히 그거 결론, 결론, 결론만 하는 건 카카오, 카카오톡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인터넷, 지금 우리가 각오에 아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거의,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도 되는 거 아닌가. 웬만한 거 뭐가 있으면 그거 가가도 그렇대요? 라고 저렇 물어보는 거죠. 안 돼, 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요 근데 그,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아시아가 이쪽으로 그 모바일 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갔고, 일찍이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지금도 아직도 이걸로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한국, 일본, 중국 가보세요. 그, 지금 김미대형 교수 하는 것 같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 키보드. 키보드 때문에 우리 그 미국 사람은 원래 그 키보드 그 이상한 거 A B C D E F 도안 되고 있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안 배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근데 그, 텐, 그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턴키로 이거 치워, 편하게 되니까 요새 일본은 어디까지 가는가가면 풀 키보드보다 텐키가 더 파리파리 돼요. 인풋되는 거. 라는 굉장한스케이 나왔고, 중국은 원래 고민했는데, 원래 뭐 한자 만개 어떻게 인풋하려 거예요. 요새 이제 인공지능로 한두 리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스마트폰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그, 스마트폰이일치 왔고, 근데 요새는 그, 주로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컴퓨터는 거의 안 쓰게 됐어요. 그, 아시아에서는. 근데 그 임팩트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아시아 전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죽으 가지도 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영향보다는 이제 그, 어, 시제계, 한국, 일본, 중국의 영향과 그, 그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는 제가 그이어리 인터넷 라는 거그한 15일 페이지짜리 그 논문 썼습니다. 거기 그 링크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어, 될, 어, 될것 같고, 어, 15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아, 질문 있으면 해주시오 우리가 제너레 제너레이션을 하면1 세대 인데그 때는 아마 카본 시대. 에아아네 아, 네. 아니 정확하게 84년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2G. 2G. 그러니까 네 2G부터 그 컴퓨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1G는 컴퓨터 안 들어갔어요. 네. 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어. 87년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이. 어 있어요. maybe so. 어 아, maybe so. 그그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우리 한테중요한 거는. 어 1G, 2G도 아니고 언제 메시지할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GSM 근데 그 이상은 브랜드 나게도 제가 한번 구글서치부터다 해봤는데 우리나라 거는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G, GSM 어, 메시지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언제 시작했어요? 이런 데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CDMA 추진 시작 했으니까 CDMA 그때부터 시작하신 분일 것 같고요. 우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4K 시작했습니다. 어, 어, 근데 애 a n y anyway, w a y 제가 그제 소스는 아구글 o 입니다 네. 그러니까 Search 해서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안 아, 아, 아, 아, 나왔어요. 네. 근데 언제나는 만에 그거 자신이 쓰면 그거すごく 어, 위키피디아에 그, 채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어, 네. 어, 네. 네, 네. 굉장히 부지런하시니까 한번, <웃음> 한번 그거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바일 폰에서 언제 그, 어, 메시지 시작했어요? 라는 거. 그나도 제가, 그, 그, 그이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 한 거죠. 그래야 그, 그 메시징하고 PC통신하고 인터넷하고 우리 어떻게 경쟁할 거여나 이야기가, 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거는, 어, 안 하는 거는 이거 완전 다른 세상이죠. 그 보이스만 하는 거니까. 근데 보이스만 하는 거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보이스 하는 거는 인터넷만 되면 그냥, 그, 그냥, 그냥 되는 거지. Go a